안녕하세요 오늘은 처음으로 언박싱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아이폰 11 퍼플 컬러고요 한국에서는 10월 25일에 출시된다고 하는데 저는 미국 애플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직구를 했습니다 어, 한국에 출시되기 전에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급하게 늦게나마 편집을 해서 어, 올려봅니다 네, 포장을 뜯고 있네요. 박스에는 아이폰이 실사 크기로 프린트가 되어 있고, 또 옆면에도 아이폰 로고와 사과 모양 로고가 이렇게 예쁘게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조명 때문에 잘안 보이네요. 박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애플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박스 네, 열대가 굉장히 느낌이 좋죠? 네, 라벤더 컬러의 제품인데, 진짜 너무, 컬러가 너무 예쁩니다. 일단, 저희 지문이 저게 묻어서 닦아주었고요. 충전 단차는 이렇게 라이트닝 케이블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성품을 조금 살펴보면 어, 설명서가 들어있고 이 안에 정말 중요한 게 들어있죠 네, 유심 제거하는 핀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로고 사과 로고 스티커가 들어있고요 휴대폰에는 왜 넣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유심 핀은 이제 한쪽으로 잘 빼주고요 저는 미국 제품을 구매했기 때문에 이렇게 1 1 0 볼트 크기의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을 살 때마다 들어있는 이어팟이 들어있습니다 충전을 하면서 음악을 못듣는다는 것, 어차피 에어팟이 있다는 것뭐 평범한 충전기가 들어있고요 네, 처음에 이렇게 보호용으로 붙어 있는 필름을 뗄 때가 굉장히 재미있는 순간이죠. 그리고 이제 유심을 제거해서 제가 원래 쓰던 유심을 넣어주겠습니다. 잘안 빠져있네요. 저는 티모바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티모바일 유심이 들어있어서 제가 원래 쓰던 유심을 다시 넣어 주었습니다 뭔가 어설프게 잘못 끼고 있죠? 언박싱을 처음 해봐서 그렇습니다 네, k t 유심이네요 거꾸로 끼워놓고 지금 당황한 모습이네요 드디어 u 심을 장착을 했고 이번에는 또 전원이 안 켜지는 모습입니다. 배터리가 방전됐는지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서 일단 카메라를 먼저 조금 살펴봤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카메라를 받치고 있는 그 부분이 유리로 이렇게 한번 튀어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카메라 프레임이 튀어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카메라가 튀어나와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카 툭툭 뒤인데어 저는 어차피 케이스를 끼워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구매를 했습니다. 설정까지 마치고 아이폰 11을 사용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언박싱 영상을 처음 찍어봐서 어설프고 조금 안 맞는 부분도 많았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